기독교에는 핵심이 있습니다. 핵심.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말씀이지만 이 속에는 핵심이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온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는 완전히 이제는 단절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식이 전날 밤까지도 예루살렘에서는 양이 23만 마리 황소, 비둘기 온 세계에 흩터져 있는 유대인들이 아프리카, 중동, 건동지방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양을 끌고 올라가고 염소를 끌고 올라가고 황소를 끌고 올라갑니다 장차저들이한달두달 달, 때로는 일주일을 걸러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가 끌고 가는 그 양은 자기의 죄값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양을 건강한 양 듣는 거나 또이 걷는 거나 모든 부분에 1 1핵도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다가 중간에 돌에 붙이거나 중간에 돌림병에 전염병이 걸린다는가할 경우가 있어서 다섯 마리에서 여섯 마리를 끌고 올라갑니다. 한 마리가 실패하면 재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피를 대제사장이 받아서 지성소로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아무런 장벽이 없지만 이 장벽이 6월절 전까지도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두께가 7cm 되는 큰 천으로 장정 열목이 양쪽에서 힘을 쏟아 찢어도 찢을 수 없는 7cm가 되는 큰 천을 가로막았습니다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와서 백성의 죄를 사하면 1년 동안 풍전이 고 1년 동안 하나님이 재앙을 막아주시고 전쟁을 막아주시고 기근과 모든 질병을 다 막아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심으로 인하여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입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다른 것 아무리 우리가 많이 알고 깊이 알고 풍부하다 할지라도 기독교의 본질은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오늘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0백호 사총령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한촉이 있고 한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한가운데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만 믿어도 안 되고 부활만 믿어도 안 되고 부활도 믿어야 되고 한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도 믿어야 되고 부활도 믿어야 이거지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안식 후첫날이라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토요일날 안식일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지나고 금요일날 오후 3시에 십자가를 지시고 안식 후그 다음날 새벽 미명에 오늘 본문을 해보면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랬어요 지진이 어디에 일어나요? 예수님 무덤에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에서 지진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만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돌을 옮겨 놓았다. 그랬습니다. 이 돌은 이 돌에서 3톤 되는 장정 100명이 달라붙어도 돌을 옮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시신이 있고 바깥에는 엄청나게 지진이 일어나야 할 정도로 돌이 옮겨져야 하는 큰 돌이 무덤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오늘 그 돌을 옮겼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이 마리아 세 사람의 예수님의 그 몸에다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중동지방은 뜨겁지 않아요? 시신이 큰박 싸워 들어갑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방부제가 신통치 않으니까 이 마리아들이 올라가서 예수님의 몸에다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올라가면서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이 여인들이 야 우리가 무덤에 간다고 할지라도 이 돌무덤을 누가 옮겨주느냐 하는 것인데 돌무덤이 자동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안에 예수님은 없고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이 사람들아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미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셨지만 바로 여러분과 저도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 부활의 오늘 꿈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되어지는 어떠한 신앙의 가시밭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꿈과 비전이 부활이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이 이 요단강에 가면요. 요단강은 늘 이렇게 물이 흐릅니다. 요단강은. 제가 가보니까 물이 이렇게 흘러요. 요단강에 아주 큰 버팀목이 될 만한 100년 이상 된 나무들이 쫙쭉 뻗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나무가 있습니다. 새나무가 있는데 바로 요단강에 심겨진 나무 새나무는 꿈이 있었어요. 나무들이 꿈이 있었어요. 세 나무가 다 꿈이 있는데 첫째 나무의 꿈은 야 나는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전에 들어올 때 향을 내는 기둥이 될 거야 그래서 기둥이 될 거야 한 나무의 꿈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기둥이 되는 꿈입니다 그래? 이두 번째 나무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나무가 말하기를 야 나는 온 세상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배로 인해서 광광배가그 나무의 광광배의 기초가 될 거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는 온 세상을 사람들을 태우고 기쁨을 주는 배가 될 거야.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나무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나무는 이렇게 뜨거운 이 여름날에 오고 가는 사람들이 내 그늘에서 시원한 바람을 쉬고 천천히 쉬어갈 수 있도록 나는 온 사람들의 그늘이 될 거야. 새나무가 그런 꿈을 가졌어요. 그런데 정말 이 나무들의 꿈대로 그렇게 되었을까요? 첫째 나무는 베들레헴의 말구유통이 되었습니다. 말구유통. 예수님을 거기에 받아 누우는 말구유통의 나무가 됐어요. 두 번째 나무는 갈릴바다에서 리그 비린내 나는 어부들이 고기 잡는 나룻배가 됐습니다. 나룻배의 배가 됐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무엇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세 번째 나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실 때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세 나무는 나름대로 초기에는 화려한 꿈과 비전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나무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의 용도는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칠 때는 제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슬픔과 걱정과 좌절과 절망 속에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다시 이제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그 십자가는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때문에 살아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부활은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는 산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22년 전에 캘리포니아의 상원의인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거부였습니다. 그 당시에 100, 100년 전에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2천만 불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로 따지면 100년 전에 200억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캘리포니아에서 다섯 번째 안아들은 거부였어요. 큰 재벌이었습니다. 상원의원 그야말로 성공 출세해서 부와 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독자가 하나 있었어요. 아들이 이 아들이 또한 아버지 닮아가지고 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천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스물일곱에 고만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 이 거부요 재벌이요 출세와 성공을 하고 상원 의원이요 어. 캘리포니아에서 다섯 번째 아나드는 거부요 재벌이지만. 독자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위아들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그 아들이 죽고 장례를 다 치르고 하루하루를 힘들게 이 거부가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아들이 나타났어요. 그 아들이 나타나와가지고 아버지, 나예요. 그동안 잘 계셨어요. 아주 생시같이 아들이 자기에게 나타나가지고, 아버지, 아버지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편에서 지금 천국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 걱정하지 마시고, 아버지는 이 땅에 사시면서 예수 잘 믿으시고 그 돈이 그 출세가 그 성공이 그 상원의원이 거부가 재벌이 그게 전부가 아니니까 아버지 교회 열심히 나가시고 이제 예수 믿고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천국에서 앞으로 삽시다 그리고 네. 아버지 있는 재산은 다 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학교를 지어주세요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캘리포니아의 명문 스탠포드입니다 스탠포드 하나밖에 없는 독자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스탠포드가 주니어 조지 스탠포드 이름을 따서 그 이름을 스탠포드라 그 당시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2천만 불 하나로 계산하면 120년 전에 200억을 전부다 캘리포니아의 다섯 번째 아내들은 상원은이요 출세한 사람이지만 오늘 명문대학을 만들었고 그 명문대학의 아들 그 주니어 스탠퍼드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의 꿈에 나타나서 그의 부활로 인하여 생이 바뀌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앞으로 나가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시지 예수님에게 가장 큰 문제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4절 그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개세만의 동산에 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내게 물러가게 하옵소서 십자가가 가장 큰, 큰 장애물이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짓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당시 십자가를 짓는 사람들은 극한 형에 처하는 사람들인데 사형소 사람을 죽인자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열 사람 아주 로마법에 의해서 이러한 극형에 처하는 것이 십자가의 처형법입니다 두 번째는 군대를 갔는데 이 사람이 다시 탈영해서 군대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이 사람이 잡히는 바로 십자가의 처형을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십자가의 처형입니까? 세 번째는 뭡니까? 국가를 향하여 반혁명죄를 범하면 국가를 반역하면 국가를 향하여서 반혁명을 일으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들 간에 로마파에 의해서 십자가의 형벌로 죽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는 것은 이세 가지 죄를 범했을 때만 십자가 형틀로 그를 사형수로 사망케 하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매달려 계셨다가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운명하시고 가장 큰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거부를 통하여 서 무덤을 제공해서 그날 안식일이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의 모든 시신처리를 자기 무덤으로 안장시켜 놓은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찬성을 불렀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른 그찬송 우리가 얼마나 은혜로운 찬송을 부릅니까? 우리 한번 161장 한번 볼까요? 161장에 보면 오늘 모든 교회가 이찬송을 하나님 앞에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또 예, 우리가 또잘 아는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여러분 그 찬송가 다잘 압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책은 하나님 아버지 시가 주신 책은 이 찬송가도 여러분 잘 알죠 이 찬송가도 잘 압니다 200장 또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주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기입니다또 옛날 찬성가는 35장이죠 속죄하신 그리스도 속죄하신 예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35장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성입니까 또 510장 하나님의 진리통대 지금 부른 이 모든 찬성가는 한 사람이 지은 찬송가입니다. 얼마나 영감이 뜨거웠습니까? 바로 이 블리스라고 하는 필립 블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찬송가를 일곱 개를 하나님 앞에 영감을 받아서 오늘 부른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이것도 필립이라고 하는 블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찬송가입니다. 시카고에서 한참 이 당시에 부흥 은 운동을 일으켰던 DL 예, 무디 그리고 DL 무디를 받침해 주었던 생키 생키가 이 찬양을 하면 그 수많은 관중이 예, 광풍처럼 이쪽으로 저쪽으로 움직입니다. 그실력이 강박한 사람들이 생키가 나와서 찬양을 하면 감동받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디엘 무디가 나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거기에서 천 명, 이천 명, 삼천 명이 두손 들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얻습니다. 그래서 디엘 무디가 바로 필립 불리스라고 하는 이 사람을 시카코로 부릅니다. 나와 같이 부흥 운동을 하자.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 시카코로 갑니다. 빌리 프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 원래는 음악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서 예, 찬송을 예, 쓰고 했는데 시카고로 가는 도중에 예,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했어요. 예, 열차를 타고 가는데 열차가 다리가 끊어지는 바람에 예, 천길 낭떨어지로 열차가 떨어졌어요. 이 사람이 타고 가는 자기 아내와 함께 타고 지금 시카고 디엘, 9디 생키 함께 부흥 운동하러 가는데 예, 열차가 사고 났습니다. 열차가 총길 땅 떨어지고 떨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어떻게 해서 오늘 이 찬송시를 쓴 필립 블리스는 살아났어요. 살아났어. 살아나 가지고 보니까 자기 부인이 없는 거야. 자기 아이도 없고. 그래서 다시 예 네, 열차에서 빠져나왔지만 열차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열차가 불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38세의 필리프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찬송도 불렀습니다. 161장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이 부활의 찬양, 부활의 소망,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사랑하는 동역자 생키와 디엘 무디와 함께 부흥운동을 하러 갔던 시카고로 달려갔던 이 사람이 함께는 못했지만 그 가지고 있던 책가방에 보니까 이렇게 수트락한 좋은 곡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쓴 겁니다 일곱 곡을 200장 달고 오무한그 말씀 오늘 찬송한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부활 찬양이죠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또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 속죄하신 구세주를 하나님의 진리 등대 듣는 사람마다 보금들을 지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살리실 것이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아무것도 죽음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내가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밤 내가 인생이 끝난다고 할지라도 내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편안히 자고 편안히 일어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